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받게 되는 사업장을 원도급 사업장, 그리고 원도급 사업장으로부터 공사를 받게 되는 사업장을 하도급 사업장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게 되죠. 이때 발주처는 개인일 수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급 사업장의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체가 일반적으로 원도급 지위를 갖게 되죠. 그리고 하도급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지위에 공사를 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도급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장도 있고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을 겁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을 일반적으로 미승인 현장이라고 부르고 고용만 받은 사업장은 고용승인 사업장, 산재만 승인받은 사업장은 산재승인 사업장 또는 산재승인받은 현장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러한 구조에서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은 누가 가입을 해야 하느냐를 살펴본다면 원도급 사업장과 산재 승인받은 하도급 사업장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신고가 필요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고는 입이직 신고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장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신고가 필요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